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소니에 있는 WF-1000XM3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인데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24만원에서 가성비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에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용기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사용해보고 불편했던 점과 좋았던 점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았던 좋았죠 좋아... 어떤 점부터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말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좀 더듬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았던 점은 일단 배터리 수명이 매우 길어요.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하루 종일 끼고 다니거든요. 하루 종일 끼고 다니는데 거의 하루 종일 끼고 다니는데도 70% 밑으로 내려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70% 밑으로 내려가는 걸본 적이 없고 그리고 충전도 상당히 빨라요 충전이 거의 9분만 9분 10분만에 거의 완충이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제가 충전을 자주, 자주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은 굉장히 충전이 빠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유닛 자체도 시간이 상당히 24시간 정도 간다고 전. 설명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는데 진짜 2사시간 가는 것같더라고요 제가 거의 5시간 6시간씩 끼고 있어도 거의 뭐음 70% 밑으로 60% 밑으로 안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길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점 노이즈캔슬링이 정말 잘 돼요 노이즈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버스에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할때 거의 안 들리는 정도였어요 물론 노이즈캔슬링이라고 해서 거의 100%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 차단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90%까지 차단이 되고요 어 거의 속삭이듯이 거의 다른 노래소리에파묻혀서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도 안 들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점은 장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어쨌든 그런 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요 두번째 이게 일단 이건 유닛을 일단 한번 블루투스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블루투스 연결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연결을 시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앱이 이렇게 있어요 앱이 이렇게 있는데 앱으로 이렇게 커넥팅을 하면 일단 커넥팅을 하는 순간 앱이 어디 보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딕, 여기 디텍디텍팅이라고 딕텍,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디텍팅이 나오는데 여기 스탱이라고 적혀있죠 스테인, 스테인 뜻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걸 환경만 설정할 수 있어요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캔슬링이 아예 전부 다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것도 노이즈캔슬링이 얼마까지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에서부터 20까지 0에서부터 2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이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닐 때그 다음에 뭐 운동할 때 운동할 때 그리고 트랜스포 트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나 뭐 공공적 장소 같은 경우 지하철역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항마다 어, 이렇게 에디트할수 있습니다 사항마다 이렇게 에디트할수 있고 이거 포커스 온 보이스라고 있는데 포커스 온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말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기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이퀄라이저 굉장히 많아요 이퀄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퀄라이저를 자주 안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퀄라이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 소니를 쓰면서 제가 다른 폰에서는 이퀄라이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퀄라이저 여기서는 진짜 많이 썼어요 브라이트, 뭐 밝게, 익사이티드, 뭐 멜로우, 멜로우, 뭐 릴렉스, 보컬, 테이블, 테이블 부스트 어, 베이스 부스트 스페치 스피치 뭐 기타 등등 겁나게 많아요 일단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은 많은 설정들이 있고 그 다음 커스텀 할수있 커스텀도 이렇게 1 2뭐 매뉴얼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웃음> DSE, HEX 이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코덱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덱 중에서 굉장히 좋은 코덱인데 이것도 내장이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100% 100%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뭐, 어플에 대해서는 거의 다말했고요 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여기서 들어가시면 뭐, 탭하면, 레프트, 뭐, 라이트, right 이렇게 탭하면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잉글리시가 편해가지고 지금 영어로 해놓고 있는데, 뭐, 어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편인데요. 굉장히 큰 편인데, 제가 버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즈인 고장 난 건데 버즈 같은 경우에는 버즈보다 약두배 정도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 1.5배 정도 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닛이 큰데요 유닛이 큰 덕분에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귀에 무겁고 그래서 무리가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저같이 기구녕이좀 작으신 분들은 이런 팁을 따로 사야 될 거예요 저같은 경우에 소니 정품 어, 그 실리콘 팁? 실리콘 팁 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이 기구멍이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모리폼을 따로 샀습니다 <웃음> 메모리폼 따로 사가지고 이런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같은 경우 에 이거 메모리폼 사용해서 이제 기에 넣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정력이 잘 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느꼈던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단점은 설명 안 드렸는데, 단점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너무 잘 되는, 이제, 이제, 너무 잘 되는 보이스, 그, 너무 잘 되는 그 노이즈캔슬링 때문에 사람 목소리마저도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노이즈캔슬링 껐을 경우에는 노이즈캔슬링 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조금 보이스 이제 이런 걸 제가 보이스를 제대로 못 듣는 경우 좀 자주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유튜브 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유튜브 유튜브 애드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가가다한 번씩 이제 노래수가 엄청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편한 점이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안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